안녕하세요. 크록스맨입니다. 안녕하세요. 쿠키입니다. 성조 선수한테 다가가는데 간격을 계속 성조 선수도 유지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만큼 다가가면 뒤로 한번 가고 또 가면 은또 가고 그래서 어느 정도 다가갔을 때 간격이 제가 슛을 쏠수 있는 간격이 된 거예요. 여기서 한 번에 내가 먼저 튀면은 찍을 수 없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으로 순식간에 이동해서 슛수 던진 상황입니다. 수비 상황에 따라서 왼쪽이든 오른쪽으로 튈 준비가 어 있어야 돼요. 눌러있는 상태에서, 왼, 오른쪽으로 갈 거면은, 오른발을 살짝 떼주면서 왼발을 미는 거예요. 다시 반대로 갈 거면은, 왼발을 살짝 떼주면서, 오른발을 미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붙이고 있을 때, 어느 쪽으로든 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간격을 재고 숯을 쏠수 있겠다 싶을 때쳐여서쏜 상황입니다 일단 치고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첫 스텝이 비엠발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대부분 막히면 이런 모양으로 막혀요. 막혔을 때 수비가 더오른 왼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더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완전히 막혔을 때 수비는 막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더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스피닝을 돌면 막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돌아 들어가면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 상황을 제가 일부러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드리블로 어느 정도 간격을 붙인 다음에 어느 정도 간격이 붙어졌을 때 막히는 동작을 먼저 일부러 만들고 돌아버리는 상황입니다 좋아. 드랍이라는 동작이 그냥 제가 진짜 치고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제자리에서 이렇게 만들기만 해도 진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동작이거든요 이 동작을 이용해서 그 슛을 또는 동작이 드랍슛이에요 일반적인 드랍을 만들고 하는 슛은 뒷발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슛을 던지는 동작인데 진짜 들어가는 느낌을 주려면 뒷발로 내 몸을 좀 밀어줘야죠 몸을 띄우고 드랍이 떨어질 때이 뒤에 발 먼저 떨어지거든요 원투로 원투 그래서 이 뒤의 발로 내 몸을 밀어주고 앞의 발로 뒤에서 미는 내 몸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 발로 내 밀어주는 몸을 안 막아주면 약간 이렇게 점프 뛰는 느낌이 나겠죠? 그래서 뒷 발로 밀어주고 앞 발로 밀어주는 이런 동작이 필요합니다 어떤 무브든 한 가지 무브로는 상대방 속이기가 힘들어요 처음에 한 가지 동작으로는 수비가 반응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첫 동작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동작에서 두 가지까지 섞어버리면 그 다음 세 번째 동작은 반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드랍을 만들고 다시 수를 누면서 들어가는 동작까지 만든 다음에 상대방을 몰고 반대쪽으로 미스 디렉션해서 동작 또는 동작이에요 저는 처음에는 드리블로 상대방을 간격을 또 재죠. 재다가 반대쪽으로 풋 스위치를 해서 드랍을 만들고, 만들고 다시 수루로 몰고 반대로 점프를 뛰어서 수술 동작, 수술 쏘는 동작을 실행하려고 했었는데 밸런스가 무너져 가지고 반대로 점프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크로스오버로 이동해서 수술 쏜 상황입니다. 스텝백이라고 하면은 몸을 뛰어서 한번더 사이드 쪽을 밀어서 슛을 쏘는 동작이죠 이 동작에서 첫 떨어지는 발이 이제 공쪽 발이 되거든요 이 공쪽 발로 내 몸을 제어를 해야 돼요 이렇게 제어를 한 다음에 수비가 안 따라오면은 던지는 거고 제가 헤드 스테이션 하겠다 하면은 이 스텝이 네거티브 스텝을 딛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거티브 스텝은 내가 나가려고 하는 방향 반대쪽으로 한 발을 내딛어서 나가는 스텝을 네거티브라고 해요. 거기 백 스텝으로 나가는 스텝 을 네거티브로 뛰어서 이첫 발로 내 몸을 제어하고 그 다음에 네거티브 스텝으로 차줘서 나가는 동작이 사이스텝의 드 헤이트 테이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을 너무 오래 들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네거티브 스텝이 들어갈 때 공이 같이 푸시가 돼야 돼요. 대부분 다 네거티브 들어갈 때 공을 들고 그 다음에 공이 떨어지거든요 그 캐링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 위험하니까 네거티브가 들어갈 때 공을 같이 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때려줘서 나가는 건가 보 이번에도 사이드 스텝백에서 이어지는 동작인데요 제가 이제 헤이트레이션 자꾸 하다 보니까 예상을 하잖아요 두 가지를 섞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사이드 스텝백 한 척해서 다시 반대쪽 렉스를 밀어놓고 슛을 던지는 상황입니다 드립을 치다가 간격이 사이드 스텝백을 해도 되겠다고 라판단에딱 들었을 때 발로 밀죠 밀어서 이동하는 구간에 헤이트레이션을 하고 여기서 안 속는 걸 보고 다시 슛로 들어가는 척해서 슛을 던지는 상황입니다 간격을 보고 그리고 슛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간격을 보다가 스텝팩한 상황인데요 처음에 수를 언더로 수를 언더로 제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수를 넣고 이 언더에서 바깥쪽으로 쭉 나와야 제가 이제 끼는 힘이 나오거든요 근데 언더로 넣을 때공의 힘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공이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멈추, 제 끼지 못했고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비하니스타일 멈췄는데 간격이 슛을 쏠수 있겠다 한번 밀어서 슛을 던진 상황입니다 내가 공격자 성향에 따라서 이 사람을 슛도 안 주고 드라이빙도안줄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간격을 딱 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격을 계속 유지하는 수비가 수비 잘하는 거예요 도윤 씨가 이 강경 유지를 잘해요 그리고 힘이 세고 그래서 제가 자꾸 슛으로 밖에 승부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죠 제가 자세를 맞출 수가 없을게 이런 식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비하인드밖에 못하죠 안전하게드리을 치려면 비하인드를 다시 때려서 상황을 보다가 스텝백을 한 상황이에요 랩 비하인드 이후에 다시 비하인드를 때리면서 그 공간을 만들기 편한 스텝이 토 리플레스먼트거든요 이 앞꿈치로 다다다다다 다 하면서 다시 공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뒷꿈치를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상대방이 붙으면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있고 안 붙으면은 수술 쏘는 동작인데 토 리플레이스먼트로 나오다가 상대방이 떨어진 걸 보고 수술 던진 상황입니다. 랩비아인드을 몰고 붙어서 다다다 밀고 수술 던진 상황이에요. 이번 동작은 제 심리전이 좀안 통한 동작인데요 아슈 한번 쏴야 되는데 이러고 사이드 스텝하면 무조건 뜨거든요 역시 전에 영상도 많이 그 보고 오시고 전력 분석을 좀 하고 오셔서 사이 스텝에 해치에 안 속은 상황입니다 해치 들어가고 이제 따라오는 상황이죠 같이 정상적으로 따라오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드립을 치고 원투 기본 레벨을를뜰 수가 없었어요 먼저 타이밍을 키도 크시고 먼저 타이밍을 끊어서 레이업을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오프스텝으로 올려 놓은 상황이죠 오프스텝은 드립을친 다음 스텝이 없어 다음 스텝을 뜨는 거예요 원래는 드립을 치고 하나 둘 뜨는 게 기본 레이업인데 드립을 치고 그 다음 발로 바로 떠버리죠 타이밍을 끊어서 레이업을 한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레이업의 기본이라고 하면은 처음 농구를 배울 때 왼발 땅 캐치 하나 둘 레이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기본 레이업은 없는 거예요 거리에 따라서 왼발이 올라가든 오른발이 올라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오른쪽에 있다고 오른손 레이업 하는 게 기본이 아니고 오른쪽으로 하는데 수비가 오른쪽으로 오면 은 왼손을 레이업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반박자 먼저 상대방보다 먼저 레이업을 할 수도 있고 좀더 느리게 스트랩을 딛어서 상대방을 보내고 레이업 할 수도 있고 아슛 하나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리 죠.